나만 잡으면 된다라가귀레이싱이라는걸잊었나 보군. 뭐? 어? 어? 새! 나가라을따라잡아 어? 어? 지금 그 녀석이 들어가면 작전은 모두 무용지물이야. 어? 마르코스, <웃음> 내가 왜... 제에 진정한 스포츠맨십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다. 맞아 맞아! 피넥스팀은 유니크하잖아! 챗말에 500% 찬성이야! 수지, 좋은 의견 고맙다. 제 잘했다, 션! 하늘을 누비는 전설의 용, 마룡 강천. 으악! 으악! 경기 종료. 아, 빅닉스 팀 엄청난 양동작전으로 레이싱 경기의 승리를 가져갑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? 초반에 달리지 않는 평소의 내 방식을 예상해 진! 멋있어! 그래... 끝난 거야... 전부...